오늘 매콤한 게 너무 땡겨가지고 아구찜 솥자 주문했습니다. 음, 파전이다. 대박. 파전을 싸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대망의 아구찜. 매콤한 게 너무 땡겨가지고 매콤한 맛으로 시켰거든요 매운냄새 확 올라옵니다 요거는 파전 접시에다가 올려가지고 먹어야겠어요 그냥 늘 먹던 게 이거고 이 우유에 별불만이없어 아, 시켰다. 이 과정을 다섯 번만 하면 15만이 이동하는 거고 그래도 이 숙식은 사진을 찍었다. 어떡해. 삭제 안 하면 원처벌 아닌가? 베타미, 너 정말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맛생诞날 뭐 딴지를안 거냐? 너무 마음대로 뭔가를 지우더라고요. 이거 <목소리도> 록시땅에서 록시땅 샴푸 리필을 샀는데, 샘플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네요. 뭐지? 샴푸? 샴푸. 이것도 샴푸. 샴푸. 다 샴푸네.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따라란. 미필이 500ml 짜리여가지고 되게 작네요. 인텐시브 리페어 샴푸 500ml 짜리 구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지 원래 면세로 이거 본품 다시 사려고 했는데 면세 털 일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리필 사서 채워 넣었습니다. 이거를 재구입한 이유는 뭐 엄청 좋은 그런 것보다도 거의 1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이걸로 똑같은 걸로 재구입했습니다.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다 터졌다 <웃음> <타고 있다>. 계절치에 <웃음> <기재체.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아닌데. 아니? 난 피곤할까봐 그러지 <웃음> 응? 난 항상 피곤해 난항나 <웃음> 15분 아니야 그 분위기 아니야 이 분위기 아니야? 이 분위기 이렇게 저 사깟이 나와야 되는 거 같아 사깟? <웃음> 다 쪼어 먹기 됐다 음야사 맛있다 <웃음> 육즙 터지제 음.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에서 불닭 떡볶이 사왔는데 <웃음>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전자레인지가 없는 관계로 냄비에 끓여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라 준사람이 되게 거만한 표정이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일 추구는 해요 노래부터 한번저 나름 최악과 자악 자학 중에 자악을 고르는 건 정의 그건 그냥 삶이죠 지금 너무 어정쩡하게 취해서 내일 아침에 헛소라지신거다 기억나시겠다. 진짜 조승태우 본인 아이디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락할 수 있겠죠? 꽃게 육수에다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 된장 두 숟가락, 쌈장 한 숟가락 넣었어요. 다시 팔팔 끓여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깜빡할 뻔했어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도 넣어줍니다. 다음에 바로 출근한다며? 예. 같이 간게 최병기 팀장 하나요일층 카페 알라딘도 데려. 어 할인한 다음에 와서 받을게요. 수고하세요. 가자. 당신이 왜 여기서 나오지? 나한 건 갑자기 이거 전 여기 서 있었죠. 가던 길 가시죠. 인사에라 타의산. 그 오글거리는 짓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고. 오. 오늘 이직한 사람한테 팀장 시킬 정도로 저이 회사 대충 다녔습니까? 유니콘 이겨보자고 유니콘 사람 안혀놓는게이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는 바로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시간 나한테 필요해 그걸 이렇게 대놓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Everybody, come on in. It's time for the three-mile four basic steps, and that'll get our ball... 출근한 중 너무나 출근하기 싫은 것같아 칼밥이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저녁은 일단 이만큼만 먹어볼게요 배 고프면은 라면 하나 더 끓여 먹는 거고 오늘 저녁은 찬밥 남은 거랑 열무김치랑 된지 꽃게 없는 된장찌개입니다 남은 된장찌개에 신라면 넣어가지고 된장라면을 끓였어요. 된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혹인 대전교통 시... 그 일이 자신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해서요 탐이 사생활 관련 실험은 삭제 조항이에요탄민에도 사생활 관련이었어요. 걘 연예인이고 창문에 나간으로 아직 몇번 <목소리> 쳐다보면 같이 찾아볼게요. 욕하면 같이 욕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브라이언. 괜찮겠어요? 업무의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 <웃음> <웃음> 샤워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샤워하고 아 깜짝이야. 8시 20분이라서 8시 50분까지 팩을 할 거예요. 이 팩은 닥터자르트 시카 베어 팩인가? 올리브영에서 저때 사온 팩입니다. 팩하면서 지킨볼 거예요. 운동하고 씻고 온 사이에 구독자 수가 55,555명 이 넘었습니다 오 기념으로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영상 올리고 조금 많이 구독을 해주셔 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제 채널에 Q&A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돼가지고 저는 재생이 되는데 구독자 분들은 재생이 안된다고 아시더라고요 저도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 재생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결론은 퀸의 영상이 없어가지고 기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대충 저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새로 구독하신 분들 새로 구독하시게 될 분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이제 브이로그를 보시게 되는 거라서 그게 조금 뭔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시 찍어야 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55,555분이 넘었으니까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몇개좀 받아서 영상에서 TMI를 방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찍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 기념으로 인스타에 국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걸 궁금해하실 것 같진 않아서 유튜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 기념 국물 타입. 답변은 영상으로.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시면 답변하면서 저도 재밌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병찬이 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